엑셀의 열 숨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셀의 자료값을 입력하실 때 여기 제목과 여기 제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기 제목을 쓰지 마시고 여기 제목을 쓰시면 됩니다 사무자동화산업기사시험은 출력물을 가지고 채점을 하는데 출력물의 기준은 여기가 됩니다 여기의 내용을 기준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 A, B, C, D, E 해서 자료값이 A부터 E까지 쭉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A, B, C 까지 나오고 B와 E가 보이지를 않죠 그러면 B와 E는 여기에서 숨기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값은 입력은 하고 나중에 출력 전에 숨기기를 해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3회차도 제목을 보시면 서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기준은 여기 걸 보시고 만드시면 되고 여기는 참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A열이 여기선 없죠. 그러면 A열은 쓰지 마시고 공란으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A열이 없기 때문에 A열을 감추기 하셔도 되고 감추기 하지 않고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공란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감추기를 하든 감추기를 하지 않든 채점에서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BC까지는 출력물에 그대로 표시가 되는데 DEFG는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h로 넘어갔죠 그래서 반드시 출력물에서 dfg는 숨기기를 통해서 출력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4회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목은 여길 보지 마시고 여기 제목을 쓰시면 됩니다 자료 입력할 때 여기는 C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력물에 보시면 C열이 있죠 문제번호 1번으로 c 열을 문제를 풀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번 문제를 풀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기준으로 풀어주고 나중에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C열이 없더라도 출력물에는 반드시 C열이 있어야 채점이 가능하죠 1번 문제를 제대로 풀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입력자료 값에 C열이 없어도 출력물에는 반드시 C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력하실 때 B열은 입력자료 값에는 있지만 출력물에는 없죠 그래서 B열을 반드시 감추기로 숨겨 주셔야 감점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목은 출력물의 제목을 보시고 여기 제목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C열이 입력할 땐 없죠 하지만 출력물에는 있기 때문에 1번을 채점하기 위해서 반드시 C열은 출력물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D와 E는 출력물이 없죠 그래서 D와 E열은 반드시 출력전에 숨기기를 통해서 출력물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제목은 여기를 쓰지 마시고 여기를 쓰시면 되죠 그리고 B열이 없고 E와 F열이 없죠. 입력할 때는 여기를 공란으로 두시고 나중에 1번과 2번, 3번 문제이기 때문에 출력할 때는 반드시 여기 자료값들이 있어야 채점이 되죠. 감점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의 값은 출력물에 보이셔야 됩니다. 제목은 출력물에 있는 제목을 써주시고 A, B, C, D가 없죠. D열을 보면 1번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D열은 화면에 출력이 돼야 되고 B, C가 입력에는 있지만 출력에는 없죠. 그래서 B, C는 출력 전에 반드시 감추기로 출력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기기를 해주셔야 됩니다.